영상 드릴게요. 이렇게 네. 물이 나오는 거고요.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물이 나오고 음. 물기가 있으면 이렇게 멈춰요. 음. 이게 토양소에 어 그러니까 화분이 마르면 자동으로 알아서 물이 이제 나오는 거고 음. 물기가 이게다 없으면 이렇게. 음. 아이고, 음. 차이 나죠? 음. 물기가 음. 머금고 안먹으면 이렇게 음. 그죠? 음. 그래서그 차이로 토양 센서가 음. 이제 그 아두이노에서 센서를 맞춰놨거든요 음. 지금은 또 공기 중에 안 돼있으니까 물기가 없어가지고 다시 해드릴게요 음. 이렇게 잡고 있어야겠다 물안 나오게 이러면 워터 소리가 안 나시잖아요 음. 지금 제가 물기를 이렇게 머금고 있으니까 이제 없으면 떼면은 이렇게 물이 물 이런 식으로 음. 자동으로 네, 이맞 화분에 꽂아놔야 되겠네요. 네, 네, 화분에 아. 꽂아가지고, 아. 미니한 화분 있으시면, 이제 아. 가 물기가 없다. 그러면 네. 자동으로 물을 아. 주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버리고. 아.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학교 하시면 아마 네. 되게 괜찮아 하실 거예요. 아, 그 보조 배터리까지 <웃음> 해야 되는구나. 네, 보조 배터리는 아니면 노트